안녕하세요 김혜녹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 시리즈 중 세번째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버나움 표적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창조의 말씀 예수님으로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말씀 예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시리즈 두번째가버나움 표적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명절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명절이 유월절인가 아니면 유월절이 아니냐와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면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못에서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럼 베데스다 못은 무엇일까요? 먼저 2절을 보면 베데스다 못에는 행각 다섯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행각이란 헬라어로 스토아로 지붕이 있는 현관이라는 뜻입니다. 스토아의 어원을 보면 스토아 포이클로 아골라 광장 신전으로 지붕만 있고 열려있는 공간에 모여서 철학하던 스토아 학파들을 뜻하는데요. 그러므로 행각이 있는 공간은 꽤나 큰 공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표적이 행해진 곳인 베데스다못은 오늘날 종합병원으로 당시 사람들은 병원이 있었던 것이 아닌 물에 들어가 물로 치유한다는 개념으로 이곳을 찾았는데요. 실제로는 로마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로 자연적인 연못이나 전수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물이 가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 움직임을 사람들은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이때 이 물을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면 38회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가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표적의 대상인데요.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다리가 아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병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의 병명을 중풍으로 추정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풍은 다양한 유형의 마비를 일으키는 의학용어이며 뇌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질환으로 흔히 팔, 다리 마비가 되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고침을 받기 위해 늘 베데스다 못 주위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정작 다리 때문에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날 특별히 이 사람을 대상으로 메시아로서 세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베데스다 모세는 이 38년 된 병자 외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넘쳐났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구약성지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3 5장 5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 전은 자는 사슴과 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표적, 즉, 사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사인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증뱅이를 걷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선천적 혹은 영구적인 장애나 심각한 질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베데스다 못에 모여든 수많은 환자들 중에 특별히 그 질병의 상태가 가장 심각했던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시고 완전히 낫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을 통해 장차오실 메시아는 육체 질병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영혼의 질병까지 근원적으로 고쳐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이사야 6장 1절에서는 포로된 자는 육을 마음이 상한 자는 혼을, 그리고 갇힌 자는 영을, 뜻, 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 표적에서도 말씀, 즉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로 이 병자의 다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먹고 자는 것만 할수 있었고, 장사, 돈 버는 일은 물론이고, 노동, 치료 행위와 같은 것까지 모두 금지했는데요. 이것은 율법합자들이십계명네번째계명을 따라 만든 인류의 전통 유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유대인들은 그날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박해하며 지적하였을까요?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바스로 휴식하다 안식의 날로 지키다 멈추다 안식하다 라는 뜻인데요 사바스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나누어 보면 먼저 쉬는 전능자 이불 부수다 소멸하다 진멸하다 라는 뜻입니다 두번째로 베트는 집 아들 그리고 세번째로 타브은 표시 십자가 원약 성찬 표 미래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타버를 빼고 베트와 신을 보면 슈브로 회개를 뜻하는데 이는 집을 부수다, 옛집을 부수다, 옛 소멸, 옛집을 소멸하다, 옛사람을 진멸하다, 옛성품을 부숴버리다, 자를 철저히 깨뜨리다 구습행동으로 불을 태워버리다로 자신의 옛것들을 회귀하고 파쇄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귀함으로 야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안식일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성경에서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 최초로 언급된 구절인데요 안식일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때는 날에 안식하시며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왜 안식일에 쉬어야 할까요? 출애국기 20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까 안식일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육체의 생명, 영혼의 생명 모두를 포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므로 인간 또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명하셨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만일 사람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가 쉬지 않고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느 순간 기름이 바닥나서 차가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엔진이 과열되는 사고가 일어나겠죠. 기계도 이럴진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잘한다고 쉬지 않고 달리거나 수영을 잘한다고 밤낮으로 물속에서 쉬지 않고 수영을 하면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당장 탈진 혹은 과로로 사망에 이르겠지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쉼없이 평생을 일주일 내내 쉬, 하루도 쉬지 않고 정상적인 수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건 사상과 종교를 떠나 전 인류의 공통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상주의 사회조차도 법적으로는 노동 의 노동 시간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고 있죠. 자동차가 계속 안전하게 달리려면 중간중간 쉬며 기름을 충전해 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즉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영혼욕에 재, 재충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창조주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설계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욕이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날과 구별하여 이 안식일에는 일상의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고 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 날을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모과 교제하는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셔도 사람은 그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인간은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기름 떨어진 자동차나 배터리가 나간 모든 전기 제품들처럼 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고철 덩어리 같은 존재로 전략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처럼 결국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총세번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셨는데요. 첫 번째로 베데스다 표적 이후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뒤세 번째로는 갈릴리 회당에서 손마은 자를 고치신 다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선 성경과 함께 다른 유대 문헌 자료들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교에는 라삐 교육 문서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성경이고 오른쪽에 있는 라삐 문서는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라삐들이 주석해놓은 일종의 주석서로 성경이 교과서라면 라삐 문서들은 참고서에 해당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책이고 미드라시 중에서 할락하는 율법들을 해석해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와 같이 세부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학가다는 전설적인 얘기들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또 주석체 중 하나인 탈무드에는 미시나와 게마라가 있는데요. 게마라는 나중에 보완을 한 것이고 미시나가 중요한 것인데요. 미시나는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유전이나 전통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후대에 추가된 구체적인 시행강령 같은 것들입니다. 이 표는 미신화에 실린 유대교의 39개의 금지된 활동들인데요. 예를 들어 추수를 할때 잘라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삭을 잘라먹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 인간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에 이삭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 않았고 오직 미시나 즉라비들의 주석 혹은 생각이 쓰여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미시나의 3번과 5번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 법규를 만들었을까요? 출애국기 3장 21절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 말씀을 가지고 라비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법규를 만듦으로 인해 처벌까지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추수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이바리새인들이이 법규를 적용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마태복음 12장 2절을 보면, 이 사진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뒤를 미행해오며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유월절때 과감하게 성전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일시적으로 호의를 가졌으나 오늘의 본모님 이 베데스다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어기고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이내 적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즉, 베레스다 첫 번째 농쟁 후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여기저기 스파이들을 보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면 바로 율법을 어긴다고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즉, 최대한 예수님을 궁지에 몰리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반박하셨나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데 그러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또 다윗이 안식일에 먹으면 안 되는 떡을 먹었는데 유대인들이 다윗이나 제사장들에게 법규를 어겼다며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번고 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12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어봤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온전히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님 시험을 하기 위해 물어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전통과 유전을 어기고서라도 즉시 가서 구했다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양은 곧 화폐 동이었기 때문이죠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돈이 구덩이에 빠져 그대로 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데 안식일 개명을 지킨다고 다음날까지 꼼짝 않고 기다릴 사람은 당시에도 결코 없었다는 뜻이죠 현대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면서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탈때이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알바까지 고용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데 만일 이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데 돈이 이몇 미터 멀리 날아가면 이 사람은 뛰어가 율법을 어기고 당연히 자기 돈을 잡는다는 말, 말씀입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손해가 없으면 율법을 지키고 자신에게 손해가 가면 율법도 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성경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국기 20장 10절을 보면 아들, 딸, 여종, 남종, 객, 육축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날, 출애굽기 35장 3절, 불도 피울 수 없는 날느이미야 10장 31절, 장사를 할수 없는 날느이미야 13장 19절, 성문을 닫음으로 성문 밖에 나갈 수 없는 날 이사야 53장 13절, 오락을 하지 못하는 날 이처럼 많은 성경구절이 안식일을 설명하는데요. 또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은 곧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기본정신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기본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레이기 19장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1절처럼 하나님을 내 몸과, 사,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개명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모든 개명을 어떻게 지키는가는 반드시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도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기본정신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계명을 지키신 것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구를 뜻할까요? 만일 내 이웃을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예로 공산주의 사람들도 포함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내 이웃은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신이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냐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표적을 행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 날에, 이 날이 에 안식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지면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기로 했던 사역기간이 방해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할 수바,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왜 예수님은 신인데 맞서 싸우지 않고 피안하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그후에 성전에서 병자와 예수, 예수님께서 만나, 다시 만나셨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오는 여러가지 병이 있는데 병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해 흔히 생길 수 있는 정신질환은 적응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식이 장애 성기능장애, 수면장애 등이 있고요. 신체질환은 긴장성 두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상, 즉 유전에 의해 병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 국제암학회지에 따르면 부모가 암일 경우 자녀가 암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에, 일반인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높았으며 형제자매가 암일 경우 같은 암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병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운주운전을 해서 사고로 불구자가 되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당뇨나 심장병 같은 성인병에 걸리거나 잘못된 자세로 허리디스크에 걸리거나 스마트폰을 너무해서 거북목이 되거나 하는 경우죠. 네번째로 그 사람의 자체의 본질적인 죄 때문에 병이 걸리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함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니. 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병의 근원적인 뿌리는 바로 이죄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죄에는 아담과 하하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메이게 되는 원죄가 있고 또각 개인별로 짓게 되는 자본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은 네 번째로 자본죄, 즉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사람만 구별되게 지었던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아무것도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사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죠. 그러나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 경고하시는데요. 이 경고의 의미는 예수님에 의해 병이 치유되었다고 해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다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진짜 원인이었던 그 죄는 과연 어떤 죄였을까요? 성경에는 이 사람의 구체적 죄의 사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그의 행적에로 보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뿐인데요.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병자의 행적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범한자를 죽일 듯이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들고 있는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상황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38년간 사람 구실도 할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묶어든 지긋지긋한 병에서 해방시켜준 의인을 고, 고발합니다. 그것도 그분께서 고쳐주신 두 발로 걸어가서 말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의 주인공보다 훨씬 악랄하고 못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고발해서 그 대가를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성경의더 확실한 단서는 5장 14절에 예수님의 경고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행동을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모습은 무언가에 매우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인데요. 이 사람은 왜 자신을 고쳐준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수백번 수천번 절하기는 겨냥 이렇게 머리끝까지 차오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당장 유대인들을 찾아가 자신을 고쳐줄 의인을 고발하는 징승같은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 고발로 의인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앞으로 얼마나 큰 핍박과 또 심각한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될줄 누구보다 뻔히 잘아는 사람이 말이죠. 한마디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이죠. 이 사람이 38년간 다리가 마비될 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중풍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풍병의 중요한 원인 인자로 거론되는 것은 화인데요. 화즉 분노를 참지 못할 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 뇌출혈 혹은 뇌경색 즉 증풍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을 병들게 한그 죄는 바로 자존심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분노를 포철하는 데만 진승처럼 몰입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병이 들었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도 심지어 자기를 고치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는 설령 하나님이라고 해도 짓밟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데요. 화가 날 때는 이성이 마비돼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조차 못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경고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뒤에서 욕했습니다. 이 병자를 영혼육으로 보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육적으로 해석하면 다시 병에 걸린 것이고 또 혼적으로는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아의 죽음 즉 회개 없이 치유만 먼저 받았을 때그 결과가 또 다시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성경의 엄중한 경고의 목적으로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라 볼수 있는데요 그럼 메시아가 영혼 육적으로 치유를 하시더라도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임할 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존심의 문제는 38년 된 병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예수님, 즉 젊은 청년 랍비를 좋게 생각했다가 이 표적 이후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는데요. 안식일의 표적을 행하면 유대인에게 박해당할 것이 뻔한데세 번째 표적을 굳이 안식일에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안식일에 표적을 행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나 여기서도 누가복음 6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즉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속성인데요. 태초의 천사 루시퍼가 사탄 루시퍼로 된 이유도 외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높이라고 하자 인간이 자신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해 하나님께 반영을 도모하고 사탄이 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제일 많이 지킨다면서 제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근본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개명 대신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자신의 의의를 더 우선시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베데스다 못 38년 병자를 고치신 표적 이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시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내세웠던 표, 표면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이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칭했기 때문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불경스러운 일로 절대 금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불신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1절에는 마지막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설명으로 백보자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건세를 맡기신 것을 알수 있는데요. 당시 예,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원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짚고 넘어갈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요. 요원복음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한글로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아람어 성경으로 보면 영생을 얻었고는 has internal life로 영생이 있다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영생을 얻었고는 에케이조엔 아이오니온으로 그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로 모두 과거형이 아닌 형제형임을 알수 있습니다. 원어적 개념으로 보면 아이를 잉태한 것 같은 말로 영생이라는 것을 나의 뱃속에 잉태한 것인데요. 잉태한 것은 아직 아기를 본 것이 아니기에 아이가 출산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잉태했을 때 유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시작됐지만 그 완성, 즉 영생의 완성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생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즉 친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을 잊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인자로 오사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표적을 예수님 자신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들한테 심판의 권세를 맡기시고 아들은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이 성경에 나와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연구하고 믿는 것인데요. 그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으로 그 영생의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며 또 영생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유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면 모세가 기록한 것 모두 예수님의 증언이며 모세 오경중제 어려운 레이기에 나오는 성명 또한 결국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인 유대인들과 38년 된 병자는 모두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바로 그죄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는 교만,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죄였다는 사실인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자존심, 한자의 뜻만 봐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으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교만죄와 동일하게 보는데요. 말씀에 의하면 이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교만은 죄의 뿔입니다 모든 죄가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존심을 계속 내세우는 자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표적을 체면 해도 메시아를 보아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구원을 못 받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 즉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고 그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인데 교만한 자들, 자존심이 강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만이 영생의 길을 막고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머리로 이해하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므로 자존심 즉 자신의 자아를 계속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는 결국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은혜로운 것은 시한부 인생처럼 자기가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있어서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 이 세상에 살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존심, 자아를 끌어안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표적에서는 마리아의 믿음, 두 번째 표적에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있었기에 표적이 행해졌는데요. 세 번째 표적은 아무의 믿음도 없었지만 표적이 행해졌습니다. 음그 이유는 표적은 말씀이 있어야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그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들은 구약에 예언되지 않은 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했고 세 번째 표적은 이사에서 예언처럼 메시아의 대표적인 표적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 자존심의 죄가 그 영의 눈을 가리게 해서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살펴볼 베데스다의 표적과 마지막 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표적은 회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회계와 관련된 것은 나팔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는 유브라데 전쟁을 뜻하는데요. 이때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해 지구상 인구로 사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게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송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 21절을 보면 뉴브라데 전쟁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 또 게시록 16장 5째 나팔장 때에도 나오는데요.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 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해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부작용으로 자살을 하려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급심한 통증과 종기가 생겼고 하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 없자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이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사람들이 더 안악해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재앙 즉 3차 대전에 전 인류의 3분의 2가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대접재앙 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물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까지 미리 회개했던 성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게시록 10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도 같은 비밀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요. 이 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결국 이 비밀은 성도가 들림받는 마지막 휴거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바울은 그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 소리가 불리기 전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몇 번째 나팔인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큰 나팔소리라고만 말씀하신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러면 이큰 나팔소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큰 나팔과 일곱째 나팔들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연적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나팔은 천사들이 부는 일곱 나팔과 다른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짜 휴거 때 불리는 마지막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휴거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먼저 불려지는 큰 나팔소리, 즉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후거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에 읽은 대설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근거로 이것은 순교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서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승고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똑같은 표현이 게시록에서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같이 게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시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주안에서 죽은 자들은 둘다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동일한 표현이란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그러면 계시록의 마지막 때 순교자들이 순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그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건배하기를 거부하고 그의 수, 즉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이 마침 순교 후 부활하든지 아니면 산채로 부활하든지 하나님의 큰 나팔소리에 휴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리켜 계시록 14장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나았을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 즉 대추수의 비밀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되는 땅에 익은 곡식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이 바로 다섯째 나팔까지 진정으로 해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그들의 주인이요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어디로 이끄시든 따라가며 결코 진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진승의 표를 거부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당연히 더 좋은 몸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구 3분의 1이 죽어가는 여섯째 나팔을 보고도 여전히 그만하여 회개하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은 자들은 그후 어떻게 될까요? 다같이 게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과 게시록 2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전저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앞에서 살펴봤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도 여전히 규만하여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곧하나님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타는 유한, 유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대해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들이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메시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그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은 영혼은 결단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경의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데스다 표적의 교훈을 통해 끝까지 어떤 유혹과 환란이 와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사랑하는 우리들의 진짜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 아람어로 야슈아 마슈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